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간략하게 구근풀이법에 했는데 그것을 기반을 해서 오늘은 참 지금 뭐 세상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제 여러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지난주에 우리 구근풀이 잠깐 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구근은 엄청난 사고가 인사사고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가 이거 풀고 난 뒤에 이틀만에 제천사고가 퍽터져고 엄청난 재해가 왔고 또한 이틀 뒤에 있으니까 또 수원에서 또 폭발사고를 해갖고 화재가 나왔고 또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다. 그제 자, 이런 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나라의 기운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나라빌로도참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 그러면 이 앞으로 5년 동안,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제? 자, 그러면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경제도 복잡하고, 나라도 복잡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것을 난간을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인 데는 정말로 도움이 되겠죠. 자, 예를 들게 되면, 나라의, 나라의 구운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나중에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는 거다. 그죠?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자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5년 동안에 우리의 군이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것들이 또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한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급는 국내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는 국제 문제도 굉장히 커요. 국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북한의 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 살림살이도 있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한다면, 서민들은, 정말로 난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IMF를 하면 겪었지만은, 이 어려운,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물증에서, 이 없고, 서민들이고, 그렇게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변화를 다 읽으면서 적절하게 대체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조금 안정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기 때문에 우리가 음, 완벽한 과학이론에 의해서 푸는 겁니다. 이것은 수리사주의 아주 테크니컬한 기법에 의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관계 없어요. 세상이 이래나 저래나, 막, 계게 없지만은, 이 일반적인 사람, 우리가 평균 최소한 한 70%는 될 겁니다. 이게 해당,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조를 해갖고 또 가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지금 사정상 유튜브로는 지금 강좌를 못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으로 하고, 어,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 촬영된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밤에 뭐한 10시, 11시 정도나 12시 정도에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하상들은 전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이 칠판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완벽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 안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 중요한 말이 있다 제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이 단공단하다 겸묘 특할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지 듣게 되게 되면 게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것인데 자 이당공단 하다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시대 그래요. 전부 다니 탓만 하는 거 있어요. 니탓니탓니탓 니 탓, 니 탓, 니 탓.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남탓 잘된 것은 내 탓하고 있는 시대라. 어디든 마 어디든 상관없어요. 뭐 국회고 뭐 어디든 상관없이 니 탓만 하고 있는 세대에요. 이런 이타만 하다가 보게 되게 되면 견모특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주깊께 한번 고민을 해볼 말이에요. 자 견모특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조선 시대에 대원, 어, 대원군이죠? 아 연산군입니다. 자 연산군에 연산군의 애비 비슷하게 이 무당이 하나 있어서요. 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무에서 우리가 큰 죄를 했습니다. 큰 죄를 했는데 거기에이 돼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애비가 우리가 어저 뭘하노 이좀 높은 사람 우리 아 재상이지.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한 국회의원 정도 될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이런 재상이라는 장종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상군이 있는데 그 애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 돼지 머리가 똑장종수이 같아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하게 생긴 장종수이가 연상군 앞에 있으니까 연상군이 그때는 아주 황당했대. 그지? 황당한 놀이를 펴갖고 저장종수를 위배를 보내면서 위배 가는 길에 우리가 포절을 시켜갖고, 그 길로 오면 죽이버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 포절들이 지키고 있는, 가기 전에, 이 길이 두 갈래가 있었 거야. 상길이 있었는데, 마침 그 상글래 길에 딱 가니까, 고양이, 요 견이, 묘가 요 고양이 돼. 고양이가 어떻게, 여기로 싹가은 거야. 그러니까, 야, 장준씨가 대단한 사람 아니겠나, 그죠? 자, 그래서 이 장준시가 그 고양이 있는 대로 길을 가본 거예요. 고양이 따라 가본 거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원래 명물이래, 그죠? 명물이 따라 가버리니까 어떻게 이 장준시를 저 길로 가게 되면 포저들이 오갖고 죽이려 했는데 이 장준시는 이 길로 가본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중종 반인 그 살아났잖아요, 그죠? 살아는데 그 사이에 중종 반자 연산군을 배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장준세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이 말을 내가 뭐 때문에 하느냐면 지금은 정말로 압수를 뜨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 시대가. 자 우리가 지금 음,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그 뭐하고 응? 그 탄핵 당하고. 응? 지금 즉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많이 있어갖고 한 부장님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죠? 안되겠죠? 무슨 녀석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상시한 는 내가 생각하고 을 지금부터 안 좋은 일은 앞으로 온전간이라도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나라는 뭐 살아도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세대예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아 아예 못 살아 갖고 그랬지만은 19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는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세대예요.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자는 나라는 괜찮은데 나라가 괜찮다는 것은 뭘까요?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이 몇십년 동안 겪고 온그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만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 보게 되게 되면 각종 나라에서 엄청난 이런 파장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마우제이 이렇게 경제 봉쇄라든지 금융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막내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래등이 쉬어 터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또 해갖고, 또, 저, 뭐, 우리, 저 북쪽에서는, 어리는 어떠노?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은, 이상황은 편안하게 있을 사항도 아니에요, 그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고그 다음에 뭐, 이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 뭐, 탄저균, 뭐, 백신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샀다 해서 샀고, 이샀는거 보면, 이 뭐, 영, 말이 안 좋은 거야.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고 내일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딱 와봤지만 은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제목이 다는 겁니다. 네? 제목도 좋지만 여기가 지금 너무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이? 예, 법 만드는 사람이 법안 만들고 법 만드는 것은 저것만 좋게 하고 그치? 누구 말 때는 자기들은 뭐 좋고 뭐 남들은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은 안 지고 국민 보고 지키라고 이?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고 웃기는이 웃기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 나라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오가지고 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치행복 하나도 없잖아 행복이 있었나요? 자 우리가 거짓말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뭐 이렇게 뭐무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서 이렇습니다. 먹이세모 뭐 한번 뭐 읽어봐요. 혼나간 한국. 늙빠진 한국, 한국이다. 자, 이 찬란한 대한민국에 우유곡절이 많고 외세 침략도 세계에서 가장 외세 침략이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고 가장 나라가 많이 바뀐 나라도 우리나라고 가장 험악해 살았나라도 우리나라고 아직까지도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이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그창하다 대한민국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슬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메뉴에는 천북이 놓을 거예요, 그죠? 그게 보게 되면 우리는 환족이 놓고 한국이 놓고 그래서 잃어버린 환국을 우리는 찾아가는 이 정신문화 개조 운동을 내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엄청난 돈을 벌라는 재벌 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다음에 엄청난 돈을 넘는데 사기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옳은 것을 한 개씩 한 개씩 가르쳐 주고 싶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혼.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개조될 것은 아니겠지만 은 이것이 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사고가 바뀌고 정신문화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혼빠진 대한민국 능락한 대한민국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난 뒤에 홀이 빠지든 능기 나가든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앞으로 타고 올이 시대가 어떤 국운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나라 운세의 흐름이 이어져갈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앞에 여기 있는 정말로 여기 있는 글자 여덟자를 우리는 한번 되시게 봐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나라가이 혼란의 카오스의 이론의 혼란스러운 또 시대가 변할지 모른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또 겪지는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네, 그지? 자, 여기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5년이잖아, 그지? 여기서 여기서 20,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지, 그치? 맞나? 1년, 2년, 3년, 4년, 5년 지금 민기가 그러니까, 그죠 그치? 그치? 이것은 뭐, 우리가 뭐, 저 뭐, 뭐, 정계 개편을 하든지, 헌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어질 거다, 그치? 변함이 없을 거고, 뭐, 다음부터 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요? 여기는 우리는 지자체 선거고, 그치? 국회의원 선거는 2 0 1 9년이가 20년이 아니고? 자, 19년이 우리가 이것이 대, 음, 총선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나라 국은은 나라 구구는 무엇으로 지정하겠나? 나라 구구는. 자, 나라의 구구는 두 가지로 있다. 나라 구구는 첫 번째는 우리는 나라다. 2020년? 어, 그렇지. 2020년. 자, 여기가 우리는, 우리는 총선이다. 그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가 어지럽고 뭐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2020년까지는 안전빵이잖아. 그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전부 다너 당발 내쁘고 그제 자이 어려운 시기에 응 하, 누구 말도 안 일자리 하나 창출하자고 해놨는데 그제 그게 해서 돈 쓰는 거는 어 아깝고 누구나 국회의원 세비 올리고 임금비 임금비 더 채우고 이? 자기들은 그 보좌관 하나 더 쓰고. 와, 웃기는 나라, 어쩌면. 그쵸? 웃기는 나라지. 네, 그거는 뭐, 지금, 말도 안 하고, 그냥 통화시키고, 세비 올리는 것도 말도 안 하고, 저끼리 막, 해 보고. 이런, 우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하나도 안 지키고, 뭐, 전부 다 뭐, 별이나 달고, 이래 보면 되겠나. 그래 놓고, 국민들 보고 탓하고, 아, 국민들 이용하고, 그 어리석은, 누구말따나 옛날에, 우리, 세종대방이 말, 뭘 했어요? 어리석은 국민이 이 글을 알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한거 아이가? 응? 그때 한글 할때 누가 반대를 했는 거 알아요? 이 유생들이 반대한 거야. 일반 서민들은 몰라야 되는데 한글을 만들어 나가고 일반 유희아게 알게 되면 머리 아프다는 거지. 야 이런 이런 꼬약한 나라다. 응? 이거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나라가 참 어제보는 나 정말로이 정신문화는 꽝인 나라다, 꽝. 뭐, 나라가 좀 자세가, 어쩌다 보니까 큰 나라 사이에서, 어쩌다 보니까 뭐 좀, 어? 잘 먹고 잘 살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히 잘 먹고 잘살는지 모르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런 대통령의 사주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죠? 같은 나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연도가 이거 지기운 나라 나라의 지기운이다 지기운 직위운. 이것이 우리는 연도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지구의 운이라는 거다 이두 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기운은 어떻게 우리가 포함될까 이거는 외세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와도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주는 어떻게? 개인이 갈 때는 개인의 운명으로 가지만 은 지금은 한 나라의 수상이고 음?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큰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나라 조직이 움직이는 거이한개 마지막으로는 어떡합? 대통령의 음, 사주운세예요. 대통령의 사주운세 이세 가지가 우리는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막 올해가 어떻다, 내년에는 어떻다, 점치는 거 이거는 아예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대통령 됐다 했는데 지금 와갖고그 대통령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은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 한국의 국운풀이법을 보면 될 거다 그제.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까지 다못 푸니까, 우린 2018년도부터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우리 대통령, 대통령의, 그, 뭐고, 사주를, 운명수를 일단 25번으로 잡는다. 25번. 지기의 운은 2018년이다. 그지 2018입니다. 나라의 운세는 우리는 지금 모른다.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계가 우리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나? 무엇으로 계산하겠나? 이거와 이것이 가는 거지. 그렇 이거와 이것이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와 이것은 무엇이 간다고 그랬어요? 인연수 이거는 인연수가 아니고 인연수 맞다 인연수는 맞는데 말은 인연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주운세의 인연수가 우리 몇 번? 7번 자 이것이 7번이고 이것을 우리는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떨까? 3번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10번이 된다 그죠? 이것이 1 0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년의 운세는 어떻게 흘러가겠는? 일단 이렇게 흘러가겠다, 그렇지? 내년 한해의 운수다. 응. 이런 쪽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웃음> 이 운해 보게 되면 내년은 한 3월달부터 한 6월달까지는 복잡하겠지. 6월딱까지는 굉장히 복잡, 시끄럽고 만 난장판 나겠지. 왜? 또 지자체 쓰는 가가 걸려있으니까 딱 그때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평창올림픽이, 평창 그뭐 올림픽이, 평창, 그뭐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난 뒤에는 이또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른다. 그럼 이게 우리는 좀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가야 되겠지. 눈치채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019년을 가보자. 2019년에 가게되면 7에 이건 얼마고? 가만 이거 일. 2019, 어 4지 어떻게 거? 2019년인데 아 어. 그러면 이것이 11일이다, 그지 11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2019년은 이렇게 갈거다, 그지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나라가 하늘을 쫙 풀어보게 되면 최고 어려운 시기가 언제일까요? 3, 4, 5, 6. 춘투, 이게다 춘투. 노동조합의 봄 투쟁. 음. 노동조합의 봄 투쟁. 이때부터 우리는 항상, 그, 춥을 때까지 복잡한 거야.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 이거 그거 뭐고 지금 전부다참 딜레마에 빠져있을 거야. 자 2020년에 한가보다 2020년은 어떻게? 안되지. 이거는 어떻게? 6이잖아. 6이니까 이것이 13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면 2020년대는 이 초반에 굉장히 힘들 거라, 이말이 그죠? 초반에 굉장히 힘들 거야. 자, 이때는 또 총선이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이때, 시, 이때는 쉽게 그거 뭐고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예상외로 이거 예산은 절대 통과 안 된대. 또한판또 벌릴지도 모른대다 자. 이때 한 가보자. 그러면 이것이 7에 이것이 몇몇이에요자 6이네 그지? 이것도 똑같이 2020, 2011년 또 이렇네 그지? 2002년 7, 7, 14 그지? 자 이런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한해 우리가 어떻게 나라 운세가 가는 형태예요. 나라 운세가 가는 형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 운세를 한번 봐야 된다. 그죠 이것이 내가 뭐 맞는지 틀린지 이것은 장담 못하고 알고 있는 범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지금 우리 대통령이음 메시지 67어지60 네? 66인가 67아이가 본사니까 어. 5, 3, 그러면 6, 65. 6, 6, 6, 6, 7, 8. 6, 7, 8. 6, 5, 60, 60. 60, 60, 1, 60, 아, 65, 아이가? 6, 5. 65. 내년에 65. 이기네잉? 내년에 네. 여기. 여기는 이동수다, 그치? 여기가 이동수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대통령의 운이 좋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좀 쉽게 슬기롭게 진행되어 갈 거다. 그죠 지금 될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시에 걸리게 되면 이 해는 2019, 2019년도에는 이게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아. 뭔가. 그치? 기분상으로 복잡할 것 같아. 그치? 맞나요? 자, 그런데 나라 구분을 한번 보자. 우리가 대통령의 운이 좋기 때문에 나라 운이 조금 힘들어도 우리 버텨나갈 수 있대. 그제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자. 여기 63이지? 63, 66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내년에 나라 운세는 이 복잡하게 이동해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이동세에 걸리있잖아 그치? 아, 그럼 19년도 말이죠? 뭐지? 이건, 이건 나라 운세고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의 운세고, 이거는 나라 운세니까, 나라 운세가 내년에는 정말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야. 내년에는 어머나 복잡하겠노? 동계올림픽탈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폭한다는 말도 있고, 경제도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요새 또 와서 뭐, 어? 바젤 3가 뭐, 연기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뭐, 복잡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저 미국이 중국의 금융 제재를 지금 억수로 많이 하잖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한게 중요해야 될 거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인데 덤핑제를, 덤핑을 를덤핑 하잖아. 그러면 삼성전자에 뭐 이거부터 LG전자에 철강에 이래갖고 간세를 엄청나게 밀거라 이 말이야. 지금 다 올라갔잖아. 야 그게 손실이 얼마나 많겠나. 그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이거는 뭐 모르겠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의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제, 우리 임금, 그죠? 임금과 5일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죠? 노동자를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바람직스러운 내용이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다. 우리는 그게 헛수가 너무 많다는 거다. 여러분. 자, 예를 내가 들어보고 가자고요. 지금 어찌 되면 내일 모레부터 그것이 적용되니까 자,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임금은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임금은 요구만큼 오르고 다른 물가가 요구만큼 오르면 그올린게 무슨 소용이겠노? 있이문제 임금은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중국으로 간 업체 베트남으로 간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에서 한번 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 돌아온 업체가 과연 몇 명이 있으며 중국에서 철수해 갖고 우리나라에 온 업체가 살아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가 되느냐는 거다 그러면 과연 음, 지금 이거 내가 뭐 그 기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는 금 임금이 요구만큼 올리면 세간에 보탬이 돼. 그런데 물가는 임금은 요구만큼 오르고 물가가 요구만큼 오르면 우리는 더 핍하게 오르는 것이 더 핍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되겠나? 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임금 백날 올리 봐야 소용없는 거야. 자,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자. 우리가 놀아라면, 많이 놀면 좋지. 그치? 우리가 참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참 좋는데, 돈이 있어야 놀 거잖아. 돈이 있어야 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제를 한, 최저임금제를 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놀아라 해봐.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놀까? 네? 방콕 할까? 그거는 안 노는 것보다 못 하는 거야. 안 노는 것보다 못 하는 거도 없는데 어디 가서 놓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까지는 거의 뭐 제로 금리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 계속 오른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지금 미국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나 거의 비슷하잖아. 그럼 옛날에 보게 되면 미국 금리가 금리 보다 최소한 으로 2% 이상은 높았어 2% 이상은 높았다 그러니까 외국톤이 안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에 있지 그런데 미국 금리가 역전 되면 그것도 막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뭐 3,000m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달러가 그거 큰줄 아는 말이지. 천만에.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데 들어온 돈이 얼마나 많겠나? 응? 음? IMF 때 우리 한 개급 하나, 그지? IMF 때는 우리가 집집마다 숭화하는 금, 우리가 목걸이, 장식, 이런 것들이 집에 풍부했기 때문에 그걸 하도 내다 팔고, 그 다음에 국부 재산이 있어요. 기업체들이 외국에서 투자를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국부재산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국부재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잖아그 국부재산을 팔 거라도 있었는데 그때 다 팔았는데 삼성전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우리 목매가 있다 그치? 삼성전자 주식 얼마 되겠노?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 해봐야 한 30% 더 되겠나? 그럼 저거 삼성전자 이거 우리 거겠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긴 해 임금비야 우리나라에서 일환을 하니까 임금비는 우리가 하지만은 삼촌주촌은 우리나라 까야 돼이 말이야 이제 우리는 무슨 우리나라 거고 그 삼촌주촌 나면 우리나라 가야겠나무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못 받고 이제 나중하면 걱정할 필요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큰애사이고 우리가 지금 막 가게 부채가 엄청나다 했잖아요. 그제? 말이 여러분들이 1,400조지.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 뭐, 이거 뭐, 인터넷에 막 뜨는데, 북한에서 대화하는데 80조 원내 나라였잖아. 그제? 80조 원이 아기들 태어난 자마자아기들까지 합치갖고 137만 원이 됐어. 태어난 아이도 80조만 한 사람당 분배를 하면 분배를 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도 137만 원 물어야 돼. 그러면 2400조면 얼마야? 가계부채만 그렇대. 우리는 공공부채가 얼마나 많겠노 그다음에 나라부채는 얼마나 많겠노 부위고 그 저란 말이고. 그러면 이것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값도 안오르고 전세 값도 안오르고 물건 값도 안오르면 요만큼 오리지면 그것이 능넉해 그지? 그거 갖고 우리 놀러 다닐 수 있어 토요일 일요일 놀라주면 놀러 살수 있는데 이젠 토요일 일요일 놀으라 해도 어디 가서 노느냐 말이야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놀 거고 일반 서민들이 대사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야 뭐 가게 있나? 맨날 비행기 타고 뭐 외국 가고 놀고 웃긴데 그죠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몇 번이 했나? 이것도 1 3번인데 그렇지? 네, 음. 자 그러면 이것을 갖고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는 거다. 그러면 이 시기는 그랬는데 2019년 가게 됐게 되면 이 시기에 온다. 그렇죠? 그러면 2018년에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복잡해도. 사회가 복잡하고 막 환경이 역작하고 이렇게도 해 복잡할 건데 2019년은 영 지금 문제가 되겠지 지금 생각해봐 음, 내년에는 뭐 지금 뭐 선거 해봐야 그지 지자체 선거 해봐야 다른 단결 때가 뭐 있노 그지 안전파인제 그런데 이것이 좀자칫 국민들 이 서민들의 이게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게 되면, 2009년에 한정급씩 이제 걸린다이마이또 다른, 우리가 뭐, 지금까지, 막, 계속 막, 그, 뭐고, 유신 때부터 얼마나 대모를 많이 해왔나, 그제? 아까 지게 뭐랬습니까? 2단, 공단 했죠, 이제니 네 책입니다, 니네 책이. 니가 잘못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니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들고 나오고, 이? 그러니까 시청앞 증거하고, 또 이쪽에 해야 되면, 네가 참을했으니까 이거 들고 노는, 이것이 꼭, 이거 하다는 거다 이거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노? 견모 덕활이라 했다잉. 고양이가, 따, 고양이가 가니까 따라갔다. 그거는 뭘까? 여러분들, 무슨 뜻을 하겠노?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길은 그 이기시야. 이거 가면 죽는 것이고,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 이 길로 가면 나라가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을 빗겨 가야 되는데 어느 길 맞다고 지금 원하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발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문제가 여기 생겨 그럼 이 시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총선에 걸리면 더 문제인기라 자 총신에 걸리게 되면 여기서 딱 해갖고 여기에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와있다정 총신에 돌아오는 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2020년이 어쩌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19년, 20년이 굉장히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갑니다. 자 이때를 이것을 우리는 잘 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이거는 저때 이것을 거는 저때 이 어떻게 해냈어요? 나눠서 나머지 값만 했다 그지? 그러면 1이다 그지? 1, 1은 어떻게? 1000이다 했다 그지? 3일 때 1000이잖아 3일 때 1000이다 그 네. 우리가 이제 3일 때 1000이면 좀더 안정적이다 그지? 이것이 어떻게? 강한 쪽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2018년도는 강한 쪽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정부가 이길 수밖에 없어. 어떤 명부를 이길 수밖에 없고이 시기가 가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지혜 시기지. 어떻게 되면 충돌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야.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이러잘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지. 자이 시기가 가게 되면 이거는 또 천이다. 그치? 이거는 강한 쪽이 이기게 되는 거야자이 시기도 강한 쪽이 시기는 우리는 지가 된다. 이렇게 변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어떻게 이쪽으로 싹솔리게 되겠지. 자 이때 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힘의 강한 힘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작용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힘은 어떻게? 해? 분산을 시키갖고 잘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오행이라고 그랬죠. 오행. 자, 오행을 우리는 한번 보죠. 요거, 요거는 우리는 그거니까 두 가지를 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개인적인 문제와 대통령의 사조와 그다음에 우리는 나라 국운을 푸는 거야 동시에. 그러면 이것이 나라 나라 힘이다 그랬죠. 그렇지? 나라 힘이 이것을 극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 내년에는 어떻게? 나라 힘이 강해지니까 국민들은 아주 좀거달설 수도 있겠다. 답이 나왔지? 자, 예를 들게 되 국민들이, 저 나라에서야 뭐, 관계 없으니까. 자, 이것이 생하게 되면 이것이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겠지? 그렇죠? 정상적이면, 나라의 힘이 강하면 이 행정부의 힘이 강해진다고. 그러면 지금의 이 힘들이 계속 이어져 올 수도 있대 그러면 자칫 잘못해갖고 이 역생을 하게 된다. 역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엉뚱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지. 네. 아니고, 외산, 이게 아니고 이것을 구로 나눠갖고, 나머지 값만 한댔잖아 그리고 오해 있어. 구에서 구빼고 나면 1이잖아요요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뭐고, 나라 운세를 풀 때는, 구로 날아갖고, 나머지 까만 쓴다 했잖아. 이래서 구까지만 쓰면 쓴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개선한 거잖아, 지금. 네. 여기서 오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구를 빼고, 이래서 오행을 보는 거지. 자 여기서는 2에서 5행을 보고 여기서는 4에서 5행을 보고 여기서 4에서 5행을 보고 여기서는 5에서 5. 자 여기서는 1에서 그래서 1에서 1 1 1 1 1 1잖아 이거 두개 합치 갖고 이거 한게아니라 이거 두개 합치 갖고 빼고 5행이 돼. 자, 그렇지? 그럼 이것은 제껴 놓고 이걸 한번 보자. 그렇지? 이것은 7이다 했다. 그렇지? 이거는 개인 그 운명수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운세 나라운세를 나라 운세를 계산할 때는 이 단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큰 수가 아니라 단수. 개인 사, 아까 지금 세개가 있다 했잖아. 그지 사주도 있고 나라운세도 있고 그 국가 그 대통령 운세도 있다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댔나? 여기서는 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몸 그지 신체적인. 병 몸. 아병 그지 병몸 어떻게? 돈일그 다음에 네? 어 인연 이렇게 됐지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다 그지? 이 몸은 개인적인 몸이 아니라 이 신체적인 거 사람 사이에서 사고 돌발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도 있 이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것이 힘이 강한 것은 어떻게 일 이거 나라의 일 그다음에 경제의 일 하는 일에 대한 일 이것을 극하게 되는 거지 그런 뭔가 좀잘안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요것이 요것이 잘되면 바빠서 이렇게 잘되게 되면 돈이 생길 텐데 지금은 돈 생길 처지는 아니야 이것이 역생을 하게 된다 그지 역생을 하게 되면 돈이 내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내년에 돈이 문제다 이해되나요 이? 자 내년에 이것이 하니까 여기도 내년에도 우리가 일, 일이니까 우리는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될 수도 있어요. 하는 일에, 하는 일에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럴 때. 그런데 이것이 생하게 되면 이것이 강하니까 생하게 되면 돈벌이는 돼. 그지 우리 개별적으로는. 나는 돈벌이는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역생을 하게 되게 되면 돈으로 굉장히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이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2019년도를 한보자기 2019년은 이거다 그지? 이 정보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 경제력이지. 2019년은 우리 경제를 치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럼 우리는 정 거는 재산치고 크게 정권 나 좋을 게 별로 없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역생을 하게 되면 국민이 굉장히 고달파진다는 거다. 고달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무엇으로 고달파지겠나? 그거는 내가 세부적인까지는 우리 하지 말자잉. 자, 여기서는 고달파지는 일이 많다. 금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긴다. 자, 그러면 2020년이 우리는 아주 고역스러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그치? 자, 22년이 그럼 우리 사, 이거다. 그치? 이게 외세다, 외세야. 2020년에. 그렇죠 외세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 정부가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지금 굉장히 2020년에는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다. 나라 자체가. 이거는 외세의 의미해서 그렇다잉.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내년 한 해, 9년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가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다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타고난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네, 그제? 2020년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풀어야지. 응? 이니까 어떻게 되나? 연도로 풀어야지. 그지 요거는 기본이고, 우리는 2020년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6이다. 그지 6은 우리가 순분대로 어떻게 되지? 1, 2, 3, 4, 5, 6, 1번이잖아. 5로 나누면. 그지 1번이니까 1번에는 우리가 병, 그지 이거는 2020년, 2020년이, 이, 병이다. 그지 2020년은 병이다. 자, 그래서 2019년에는 어떻게? 2019년은 일, 일, 일. 사람 아니고 인연이지. 이게? 왜 1이고? 4인데. 산대. 아, 4니까 1이네, 그지 음. 일이 우리는 많이 터지. 19년에는 일이 이것이 19년에는 일이 많이 터질 것 같다. 자, 2018년도는 3위잖아 돈. 그러면 이 시기는 돈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는 일이다 사건, 경제 이런 거다, 그렇지? 일이나 사건, 경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시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 병인데, 이 병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 개별적인 이 병도 있을 것이고, 나라에 병든 것도 있는 거다 나라에 병든 거.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너무 이제 이게 <웃음>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뒷받침을 못 해주면 안 되지. 뒷받침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식으로 진행되어 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나라의 운세에 따라서 이것을 개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때는 자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이거 아까 전게 18년을 뭐랬죠 돈 그지? 자 이때 우리는 돈 문제가 18년에는 우리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이돈 문제가 굉장히 걸려있을 것이다 이 돈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치? 자이 돈에는 여러가지가 있을거다 통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우리가 뭐 예산에 대한 문제 금리적인 문제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겠지 그래서 내년에는, 어쩌거하보면 서민들이 굉장히 고달픈 시대가 될 수도 있다네. 잘 사는 사람들이 관계없다 자, 그러면 1 9년는 한가 보자. 19년에는 우리는 뭐였어요? 일사건, 그제? 일사건들이다. 이때 또한, 우리는 올기로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갖고 문제가 됐는데, 자, 이 사건, 일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까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다, 그제? 자, 예 이렇게 되면 나라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응? 그 다음에 경제가 터져 갖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누구말따나 예를 들게 되면 비트코인이 터져 갖고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터져 갖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옛날 메코로 IMF를 대비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 이 사건들이 또한 2019년에는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이때 되고 되면 또 어떻게 또노바탄 춘투해 샀고 이렇게 데모한다면 이것도 한또 문제가 될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한또 문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 2018년은 돈으로 하, 내년에 한해를 고생할 것이고 내년에는 사건도 별거 까 사건이 타게 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 북한에서 뭐국지전 해갖고 한방풍 터지고 우리는 뭐 달라들고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행정부의 나라의 행정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게 이때는 나라 운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부터는 이제 회복이 좀 돼. 이때, 이때부터는 이때 이때부터는 어떻게? 나라가 나라의 운세는 회복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이 이거라는 거다. 이거. 총선이 걸려있는 거예요. 총선하게 되게 되면 이때는 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겠나? 우리가 지금까지 헌가하고 거의 막 먹을 수도 있다. 2017년에 일어나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폭발할 수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폭로정치가 되죠. 폭로정치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딱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말 한마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나라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잘 풀어야 된다. 그리고 봐야 이단, 공단, 겸모, 득, 활. 이 뜻을 내가 뭐 그냥 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시기까지 잘 넘겨야 된다. 이 시기까지. 몇 년째 했죠?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 시기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때는 좀 좋아질 거야. 음? 이때는 조금 좋아지는데, 이 시기가 되게 되면, 2020년에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기가 분다. 그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다고 가정하고, 음? 그렇서 우리가 가다가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갔다 할 때는, 이때는 완전히 막한판 붙을 거라, 여당, 야당, 막 이래갖고, 정치권에서 해오리가 한번불 거야. 제가 이렇게 쭉 푸른한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지켜보면 되겠지 그 지난번에 우리가 20, 17년도 20, 딱 푸니까 이 멸만 남지도 않았는데 막 터지잖아 근데 아주 며칠 있으니까 또 터질 수도 있다 또 조심해야지 자 그러면 아니 그풀 때는 풍은주기는안 풀어요? 아 이거는 날아운세니까풍은주기 병. 이 다음 주풀 때는 그래서 오늘 내가 추가로 내일 설명할 거 내가 푸는 것을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올게지, 올게. 어텐 올게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 중에서 우리 한번 보자. 자, 홍, 안, 유. 하나 이제 문제를 야기시킨 거 있다, 김, 그지? 자, 지금 어떻게? 이, 이 홍이 대법원까지 가고 이제 무죄로 판결됐다, 그지? 이것이, 저, 과연, 어떤 그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를 한번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음? 어쩌면 전략적일 수도 있다. 전략적일 수도 있다. 이제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살아남면서 힘을 가지게 되게 되면, 이 조직은 붕괴되는 거 아니? 이 조직은 붕괴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힘쓸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누구와? 이것을 공격하는 거야. 이것을 공격하는 거 이것이, 이것이 힘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어, 저기는 대적할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공격한 거야. 그 일도 다무가본 거야. 여는 어떻게? 이것 때문에 여는 완전히 나가리 됐었잖아 그치? 현재까지는 나가리다. 이? 현재 상태에서 어쩌게 되면 어, 회복 불가능이 가능성이 많다. 이?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세해 갖고 이렇게분은뭐 허공간이다. 허허공간이다. <웃음> 뭐 따라듣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전략이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야. 자,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뭐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나아가는 거 보면, 내일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씩 풀어줄 텐데, 여기는 무엇 뭐 때문인가? 지금 한참 운이 따랐다는 거다. 그런데, 고까지다. 그지? 이것은 한창 운이니까, 이것을 면필을 했고, 음, 뭐 추풍낙엽이 되겠지.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이건데, 여도 너무 칼이 돼가지고, 그지? 여도 새끼때 보면 너무 칼이야. 그그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는 어떻게, 포용도 좋지만은, 이 예, 때그리. 따라락 하면 이소대장이 필요한 거야. 이? 정치에는 대대장보다 소대장이 필요한 거야. 이? 그래야 같이 갈거 아이가. 근데 저 앞에 있으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내년, 뭐 내년에 이뭐 지방선거야 뭐 이게 뭐 게임 아웃 아이가. 그지? 내년에 뭐 지방선거야 게임 아웃이고. 그뒤 단계를 생각하다 보게 되면 무주공산이라 이? 우주경신인데, 또 새로운 그 사이에 아마 이 기운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인재가 또 탄생, 새별이 다시 탄생할 가능성이, 새별이 네. 음, 네. 응?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별로 아닐 것 같아. 그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응?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그럼 그 새별이 누굴까? 민주당은 빼야지. 어, 민주당은 거의 권리... 민주당에서는 빼야지. 그치? 민주당에서도 그치? 지금 그새변은 아니잖아.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막 지금이야 막 이렇게 가지만은 마지막 주사는 눈에 잘안 보일 건데 아직까지. 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2020년이 가게 되면 해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겠지 이 사람이 응?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왜 나라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요동치는 데서는 해오리가 일어난다 해오리 혀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옛날 맥크로꽉 고착화되고 완전히 세뇌된 그 조직은 지금 많이 무너지붙대, 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월남전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세내된 조직은 완전히 와해가 다된 거야, 이? 어느 정도. 아, 어, 새로운 새로운 별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우리가 천북에서 말하기를 대삼합류생칠팔구가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은이 복잡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가는 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나라야. 자,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갈 길을 못 참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잃어버린 제국 황국을 풀면서 이 잃어버린 제국의 이 정신 문화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와 우리가 능나간 한국, 이 잃어버린 제국과 능나간 한국은 유사성이 있을까요? 나중에 딱까지 보게 되면 그 대대한 위대한 이 제국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신문화가 능나간 정신문화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단계 일어나다가 또 좌절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나라 민과이는잖아요 그럼 나라을주 따라서 그렇죠. 지아그분다 어. 어. 아, 그부은 오겠지. 맞다치면 이제 큰나지 그러면 우리 풀어보자. 근데 그게 더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음. 그러면. 그러면 붉은주이한풀플이시다 네. 그러면 퍼플. 네. 음. 자, 그러면 63아이가 그지? 63에서 네. 요 70이다,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천지인이다, 그지? 6 3이니까 인이고 여기서 우리는 어, 25분이니까 인천지인인천지네, 그지? 인천지로 가자. 자, 여기서 우리는 인이다. 64시니까 그지? 이것이3이니까 자, 인천지에 우리가 다시 인천지. 와... 그럼 이거네. 그리고 에서 오는 바람과 그 다음에 에서 오는 지금 맞아? 63, 64, 65, 66, 집몇 살? 67. 67년 64. 여기네. 몇 년에? 내년이가? 후내년이가? 63, 64 아니, 네. 여기 후내년이네. 후내년. 그렇게 2019년. 2019년이에요. 음. 그 2019년에 중기로도 굉장히 힘든 운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기해서 대통령 은혜에서 이게 불어왔을 때는 엄청난 일이. 자. 그러면 어 그러면 결국 이거는 조운일 수밖에 없다 조운이다네 수지 사주와 풍운 주기로 분 조운 그리고 거기까지 조운인데 일단은 조운은 잠깐 냉기고 요 응. 운에서 그다음에 나라의 구분이 있잖아요 응. 아까 나라의 구분이 나라의 구분은 아까 지금 아 이게 확대 아니 그때는 이렇게 돼 갖고 여기 와 있다 구분이 아 그거네들이 오는 거는 없고 이것은 이거 만큼 돼 있다 말이야. 그렇게 이거는 고비 시 그럼 이런 풍에다가 고비의 시기에 우리가 인간으로 풀게 되게 되면 천하에 우리인 이런 난파다 그제 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외세와 자 행, 외세와 음, 이렇게 인간들에게서 어, 이것이 엄청난 이런 효리바람이 불어넣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 그제 그럼 2019년이 굉장히 어차피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험악한 시간이 될것 같다. 5년 동안 중에서 2019년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될것 같네요. 그제 그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2019년이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감긴다 하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2018년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다. 2018년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2019년에 터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우리 뭐 대통령은 이런 인연 난파에 아주 고민을 해야 되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새끼면 안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개인 운으로 개인으로는 이동체에 걸려있다, 그제? 평생는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그제? 자, 여기서 희관끼에 오는 이런 인연 난파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한 해가 또될것 같네, 그지 대통령이 힘들면 국민들도 힘들어 보잖아. 그런 방법이 없잖아. 그럼 또 해오리 바람이, 엄청난 또 해오리 바람이, 또 갈바람, 새바람이 막 양, 상방으로 막 불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2019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2000, 2000년도, 10년대에, 2010년대에 가장 어려운 또한 해가 될지도 있다. 음, 외세수도 굉장히. 자, 외세수도 불어오고, 내부의 수도 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른 이 동시 삼박자가 같이 한목에 불어올 수도 있다. 그죠 그렇다고, 이거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지, 뭐. 그래서, 우리, 저, 뭐고, 내년에는 가가지고, 한국이 좀 안전하라 해갖고, 지리산 가서, 오늘 하늘에 대놓고 문을 한번 열어갖고, 나라 안전 기원해갖고, 천재를 한번 지냅시다. 그래갖고, 5월 27일에 한번갑시 5월 2 0 지리산으로 한번 가자. 어쩌긴 너무 뭐 이렇게 어려운데, 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 하늘에 대놔놓고, 뭐, 우주에 대놔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는 길을 갖다 막아놓지 말고, 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응?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내년에 열심히 한번 천지 한번 지내봅시다. 지리산 가갖고. 우리나라의 뭐 본토가 지리산 아니겠나, 이? 제일 높은 산이니까. 그, 그, 갖고, 열심히 한번 하고. 그래서 나라가 뭐좀 안정하고, 남아있어야 후일에 잃어버린 제국을 다시 찾을 거 아이가? 누가? 천부경 6의 비밀이 찾을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수 있도록 우리가 그이 난간을, 2019년의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막아놔야 되는 거니까. 2019년, 2018년에는 5월달에는 지지산으로 한번 가입시다. 가가지고 정말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늘의 문을 한번 열어보자. 그때는 우리도 준비를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년 1월 3일부터는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열심히 준비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